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용띠 분들 5월달 운세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는요 금전은사월애정후 건강운을 볼 건데요. 제가 저번 달에 용띠 운세를 봤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아는 용띠들은 못됐다고. 근 용띠여서 못된 게 아니에요. 음. 뭐. 개띠도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닭띠도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용띠에서 못된 게 아니라, 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리딩 하는 거는요, 보, 보편적으로, 어, 저기, 막, 그냥,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을 기준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못된 사람을 갖다가 기준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하고 내용이 좀 틀리게 나왔다 해가지고, 음, 좀 서운 뭐 뭐지 어,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셨겠죠? 자 카드를 갖다가 뽑고 자 카드를 뽑았고 이제 리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띠 여러분들 어, 금전운 금전운은 용이 진사 내가 저번 달에도 그랬죠 용 용이 저기, 5월달이, 4월달, 5월달, 그닥 좋지 않다고, 음, 그닥 좋지 않아요, 4월달, 5월달.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명리학으로 보면은요, 이 용하고 뱀은요, 천라지망의, 어, 가장 최고로 센 신살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용이 뱀의 해를 만나거나 뱀달을 만나거나, 아니면 뱀이 용의 해를 만나거나 용달을 만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이 어, 꼬이고 막힘이 많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용띠들은 음5월달 아니면은 그뱀 뱀해를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그때는 될수 있으면 벌리면 말아야 돼. 싸울 일이 생겼더라도 참아야 돼요. 그때 싸우거나 뭐 그때 뭐 일을 벌리면요 일이 잘 안돼 음, 그걸 갖다 넘기고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금전적인 뭐냐 갑자기 돈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갑자기 무엇 때문에 어, 가족 때문에 갑자기 돈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 왜 맨, 맨, 맨날 나는 어,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띠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거의 여자든 남자든 물론 남자도 가주겠지만 여자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개척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할 거는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일이 꼬이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게 반드시 나쁘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비운, 그, 저기, 굳은, 비운 뒤에 뭐 땅이 굳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와중에서도, 어. 저기 막개 중에는요. 그 잠수 타는 분도 있어. 무슨 잠수를 타냐. 그냥 내 마음의 잠수? 어. 그냥 속시끄럽고 답답하고 막이 아, 막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아 그리고 가족들한테 어, 들어가는 돈도 많고 아니면은 내가 해, 쓸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웃음> 이 용띠 분들이요 어 벌써 몇 년째 이, 이게 일이 안 풀리지 않아요. 어. 돼지에서부터 진의 원진, 원진, 진술충, 축진파, 그 다음에, 그, 저기, 막, 작년에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작년에 조금 괜찮고, 올해는, 어 용띠분들이 자꾸, 어 신경 거슬리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어 신경 거슬리는, 용띠가, 용띠들이 조금 그렇다. 언제까지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또 용이잖아. 용, 진사, 여기, 어, 진사이 오. 오, 간, 비, 이쪽, 이 정도 가야 돼. 근데 점점 낮이긴 낮아요. 근데 최고로 안 좋은 데가 언젠데요? 라고 하면요. 은 올해보다도 내년하고 후년을 더 조심해야 돼요, 용띠들은. 음, 그럼 아예 안 된다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사주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갖다가 뚫고 나가는 사람도 이제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은 없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저기 힘은 들지만 결국은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라고 봐.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해결되고, 짜증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 발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어, 불안해요. 음, 불안해가지고 나를 갖다 내 안에 가둬. 음, 답답하고 그러니까, 음, 저기, 막 이번 달까지 그래야 이번 달만 참으면 어떻게 된다? 괜찮다. 근데 저는 용띠인데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깨는 뭔가가 있겠지. 음,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음, 이런 경우에는 나, 그 저기, 뭐야, 임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괜찮지. 어, 잇목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호랑이? 어, 용띠라도, 뭐, 호랑이 달에 태어났거나, 날이 호랑이거나, 시가 호랑이거나, 어, 아니면은, 이 청간으로 간목이 있거나, 그럼 괜찮지. 헤쳐나간다라고 봐. 그니까, 러다 용띠라고 안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 카드 자체가 지금, 이, 그래요. 이 용띠분들이요, 이게 점이나 이런 걸 갖다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다 조상에 관련된 거거든요. 음, 그러고, 용띠분들이 꿈이 잘 맞는 분이 꽤 많아. 어, 꿈도 잘 맞고 그리고 예지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 같은 걸 많이 봐 근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니까 보는 거거든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안 보지 일자다는데 뭐뭐뭐 뭐 알아보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잘 되는데 답답하니까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드가 다 지금 응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렇지만 용띠는 자존심 가방 값이잖아 용띠 자존심 가아 답이, 근데, 티는 안 내. 음, 조금만 참아요. 음, 언제 참은, 다음, 이, 5월 달만 지나가면, 다음 달 조금, 다음 달도, 다음 달 조금, 좀, 점차, 점차 괜찮아져. 어, 그래도 숨 쉴, 어, 숨쉴수 있겠다. 금전은 조금 그래요. 근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돈이 어제 들어오긴 또 들어와. 음. 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음. 하... 용띠 분들이요, 뒤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좀, 지, 왜냐면, 용띠는 괴강이, 괴강살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괴강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어떠한, 그런, 그, 무슨, 그, 리더십 같은 게 있다라는 거지. 리더십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주변 상황이 이렇고, 내 머리가 지금 골치 아프고, 아, 막 주변에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요. 음, 추진력이 있어서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것 같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 일단 몰라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 같은 거 많이 해야 되잖아 어 서류 작성 같은 거 많이 해야 된다 그거 꼼꼼히 살펴봐라 잘못하다가는 4월 달서부터 이게 진진자영이 되니까 실수하지 않았나요 그거 지금 이 5월 달까지 연장선에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해결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이 돼요 언제부터 해결이 되냐라고 한다면 음, 그래도 찬바람 불어야 돼 음. 찬바람 불어야 돼 언제도 한 8월서부터 슬슬 어. 그 띠에 따라서 아때 태어난 거에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때쯤 돼가면은 어떤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거는 꼼꼼히 봐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지 잘못하면 그런 거 있어 이, 지금 그 특히 이렇게 시, 누군가한테 시비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군가한테 아,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 있어요.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 신경 거슬리게 한다고 해 가지고 욱하지 말라라는 거야. 욱하면은 어, 골치 아프다. 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음, 저기 막왜 골치 아픈데요라고 한다면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음, 진짜 임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거 이제, 그거 조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 그러, 그, 그런 것도 욱하는 것만 조심하면은 안전빵이다. 라는 거예요. 어, 비즈니스는 나쁘진 않아요. 어, 그래도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막 그런데 나름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나쁜 은은 아니다. 라고 봐. 음 그럼 뭐가 나쁜데 하면 인간 인간사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지 인간사적으로 안좋는데 금전 문제가 붙으면 잘 풀리고 그래도 금전 문제로선는 속은 안 썼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그랬지 서류 문제 같은 거 꼼꼼히 보라고 어 이게 저기 뭐야 실수한 게어 저번 달4월 달에 실수한 게 지금 5월 달에 가가지고 좀불고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손발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어, 나름 해결이 되겠다. 어, 그리고 뭐 사기 같은 거 저기 막 그것도 만약에 그 그런 거 있다면 그것도 다 밝혀진다라고 봐. 결국은 다 밝혀지지 않겠네. 언제 밝혀지는데 5월달에 밝혀지지 않겠나 싶어. 음, 문서 같은 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5월달에 다드러낸다라는 거지. 음, 그래도 그좀 짜증은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가끔 무기력해지는 그런 거는 없지는 않아요. 힘도 들고 어. 그리고 조금 몸이 많이 붓고 아프신 분들도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어. 이 용띠들은요. 어, 건강해 보여도 이렇게 지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생을 할 수는 있겠다 싶어. 음.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 조금,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너무 찌그러져 계시지 마시고, 어, 찌그러게되지 마시고, 어, 조금, 좀, 그 뭐지, 맨손체조 같은 것좀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몸 상태가 지금 좀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당뇨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용띠 많아요, 당뇨. 음. 그니까 저기, 막,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박사박 같은 거 운동 가서 자기 그 페이스를 갖다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 하고 가정운운인 거지 어. <웃음> 가정 건강 한꺼번에 다봤어 암튼 그렇게 하고 싱글이신 분들 싱글이나 돌싱 이신 분들은 음 혹시 지금 뭐 사귀는 사람이 예, 사귀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사귀는 사람 있다면 어쩌면 결혼할 수도 있겠네. 음, 결혼한, 결혼한 울도 들어왔어요. 결혼 얘기가 슬슬 오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결정은 내리지 못하겠다. 5월 달에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그냥 불안해.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뭐 딱히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아, 그냥 그렇다. 기분 자체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그, 저기, 그, 그런 분들 있어요. 아까 여 사업서에서 서류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관제에 걸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어... 어, 연애하시는 연애 어, 연애는 조금 시기 상조인 것 같다. 용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주변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연애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앞두신 분이시라면은요 혼인 신고를 어. 혼인신고나 혼수준비로 바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짜증내고 저거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싸우지 다투지 말고 저기 막. 저기만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라 왜냐면은 짜증난다고 다투게 되면은요 까딱 하다가는 음, 결혼이 약 지체되거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봐요 자 그렇게 하고 진짜 연인도 없고 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5월 달에는 살짝 힘들어요 음. 5월달에는 살짝 힘들고, 에, 조금,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이미, 애인이, 연인이 생길 것 같았으면 3월달에 생겼어야 돼. 음, 3월, 2월이나 3월에 생겼어야 돼요. 만약 2월, 3월에 안 생겼었다라고 한다면은요, 4월, 5월에는 안 생겨요. 그럼 언제 생기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한 7월, 7월쯤에 살짝 비춰지긴 하지. 어, 7월? 아니면은, 음, 한 12월? 어, 그 때쯤? 어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는 달라. 어, 그,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쯤 생기겠죠? 음, 그렇게 건강 같은 거는 조금 꼼꼼히 챙겨야겠다. 왜냐면 신경성으로, 어, 저기 막, 두통이 생긴다거나, 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쑤시고, 붓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신경성으로 오는 거고.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하루 이틀 쉬면 낫지 어 그렇지만 이게 지병이 있었던 분들은 신경을 갖다가 바짝 쓰게 되면은 그 병이 조금 더어탈날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어, 몸에 좋은 것들을 꼴고 챙겨 먹고 저기 막 병원에 정기 검진을 꼭 가가지고 내 컨디션을 갖다가 체크하는 게 좋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요 까딱하다가는요 건강을 갖다가 살짝. 이룰 수 있는 운에도 들어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어~, 어 그게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어~ 관절염 음, 관절염그 신경성으로는 관절염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 어,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염증 같은 것도 조심해야겠고 염증이 생기면 오래간다라고 봐요 그리고 치아 같은 것도 잘 어, 미리미리 좀잘 챙겨라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꽤 많아 어, 용띠가 음, 네 용띠 5월달 운세 잘 봐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금전 운 하나만 괜찮고 나머지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인간관계는요 조금 조금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너무 어, 용띠분들에 대장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나서고 이러는 거는 이 5월 달에는 살짝 어, 좀 뒤로 물러서 있어도 된다라는 거지 잘못하다가는 그게요 어, 올해 한해 내내 갈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구설에 계속 시달릴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럼 만약에 한발 빠져나오면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어. 이 미리 알면 은 피해갈 수 있는 거야 운이라는 거는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봐요 네용띠운세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6월달 운세는 다음 달 이맘때쯤에 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